라는 게 네. 문장 속에 들어 있는 또 다른 문장인데, 네. 그게 품사에 따라서는 영사절, 형사절, 부사절을배우수 있는데, 네. 주어 플러스 동사가 다음에 오는 거니까 거기에 거기 있는 우리 목적은 다 되어서 네. 명사가들어을때 있어서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네. 그리고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나 네. 관계사를 이용해야 되는데 최중한 개만 쓰는 네. 거고. 아 그렇죠. 접속사 정리에는 등이랑 상관이랑 정속 접속사 있는데. 네. 정속 접속사는 등이랑 상관 접속사 빼고 나머지 다아 네, 그렇군요. 아예잘 정리했고요. 이때는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한 거할 때, 형용사는, 어, 누굴 꾸줘요? 형용사는? 주어. 그렇죠, 주어. 주어 의 명사잖아요, 그죠? 네. 어, 그래서 명사를 꾸미는 애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만약에 혜민이 우리 옆집에 산다면이라고 할 때, 명사를 꾸미지, 꾸진 않죠. 그냥 나왔죠? 추가로. 음, 이런 것들은 이제 부사예요. 자, 또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또, 부를 수 있는 절.